마이애미 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미친 년들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웃음> 다행히 마이애미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습기가 너무 있고 더워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웃음> 땀이 이제 날것 같아. 근데 이제 어, 우버 불러서 가볼 거예요. 젬마는 지금 뭘 먹을지 고민 중이랍니다. 뭐에서 뭐가 땡겨 뭐에서 뭐가 땡긴다고 맥도날드에서 파이트 치킨 디스에서콜프스 근데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결정당이 둘한테 우버 1? 뭐? 플러스? 우버 원이라는 one. 그런 제도가 있어 버려가지고 배달료를 빼주는 <웃음> 그런 쓸데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달료 걱정해서 하나만 걸리라고 했더니 <웃음> 그것도 아니야, 심지어. <웃음> <웃음> <웃음> 호텔 도착할 때까지 먹을 거를 고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식당에 딸려있는 호텔이라 들어가기 참 불편하다고 내가 리뷰를 봤어 체크인을 마쳤고 여기가 구글 리뷰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벌레 혐오자이신 잼마만 봄 씨께서 <웃음> <웃음> 아니 잼마 <잼맘만 웃음> 잼마 씨께서 좀 무서워하셨는데 은근히 깨끗한데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거는 어떻게 먹거나? 후황은 그게 에어컨 연결이 안되 거? 그런가? 아아 아, 화장실? 어후황면 돼. 아안되네아 <웃음> 에어컨 소리인가 보다 그러면. 아무튼 벌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희 아주 만족하고요. 근데 에어컨이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좀 덥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씻고 맥도날드 로시켰어요 결국 맥도날드로 결정이 됐고요. 되, 됐거든요. 나서 먹고 자고 내일 더 본격적으로 마이애미를 딱 이틀만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틀만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ood night 리필 해주겠지? 아니 여러분 저, 저 지금 칫솔랑안 갖고 와가지고 칫솔을 안 갖고 와가지고 저 지금 월그린이 새벽 3시거든요? 아 쪽팔려 죽겠네 진짜 아돌 졸려 죽겠어요 나는 근데 그 트래블 사이즈로 세트로 돼 있는 거 사고 싶은데 뭐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거 일단 후보 1번 이거 <웃음> 어때? 아니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어때? 어 나쁘지 않아. 데안 이거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둘다 이거... 아니야? 아니 이 색이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나쁘지 않은 것같 아? 이거 어때? 어 괜찮다. 이거 괜찮아? 어. 그래 나 이런, 이런 거 없어. 그니까 나또 혼자 안물렸 이거 사지 말래. 아버지는 뱃시 드라이버. 어, what about this? <웃음> <웃음> 할머니. 우리 할머니. 저희는 지금. 너무 비싼 밖에로 아, <웃음> 걸어가고 아. 있거든요 좀 부러우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영상을 남기고 있을, 있는 거예요 여기 호텔들이 좋은 그러니까. 호텔들이어서 저희 다, 거의 다온것 같아요 여기 아니야? 여기? 무서운데? 아니야 뭔가 좀 안에 있었어 그래? 제 보여드릴게요 이거야? 원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이제, 이제 나온다 아 왜? 어? 아닌가? 맞아. 나는 여기가 무서웠어. 그냥 공포영화 보는 거같아 어? 미안해. 어, 맞아. 저기였어. 난 저기 무서웠어. 내가 어딘가 그... 데이트. 부모닝 저희는 원래 10시 반에 나가려고 했는데 11시가 넘어버렸어요. 설마 괜찮아요. 휴양지니까. 지금 쉬러 온 거니까. 아무튼 저희는 바다를 가보겠습니다. 야 진짜 솔직히 응? 이거 주는데 그 돈을 받는 거야? 그니까 러 마이애미가 물론 존나 맛있거든 얘도 응. 나쁘지 않아 응. 음, 맛있다 바삭해 음. 완전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막이 맛있는데. 바나나. <웃음> 진짜 근데 바나나는 모랑 섞어도 바나나만 밖에 안 나는 것 같아. 어, 여긴 어, 좀 거. 같아. 여기좀 먹어봐. 이거 먹어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 응 음. 아니 저는 좀 핫한 핫한 바디들이 많은 그런 비치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애들밖에 없네요 약간 가족 단위를 위한 마이아미 저희가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버리면 바람도 엄청 불어요. 아, 너무 좋다. 이 한적함. 다 좋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 진짜 저는 약간, 약간 여리여리 이런 느낌으로 바람 사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드릴쇼 바람 웃음> <웃음> <미친 거 아니야? 웃음> 됩니다. 바쁘신가요? 네 음, 밖이야? 아니, 늙은이 두 명은 술을 마시러 갑니다 <웃음> 솔직히 얼마나 살아 있다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엠에 왔으면 그 정도는 경험을 하고 가야되니까 다운타운까지 갑니다 저희가 아니 여러분 저 진짜 지금 개빡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완전 차려입고 술, 마, 술 마시러 갔잖아요 음, <웃음> 다들 막 청바지 입고 뭐, 운동화 신고 사람도 별로 없는 데다가 무슨 로컬 코미디언께서 오픈 마이크나잇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서 진짜 그러니까 구글에서 진짜 막 다, 여자들 다 먹고 있고 막 이랬는데 어 여자들 아. 인스타그램에 그냥 조, 총 집합 집합 채등원는데 네. 갑자기 저희가 들어왔는데 오픈 마이크 나잇을서 하고 있어가지 너무 깜짝 놀래서 바로 오버를 불러서 지금 루프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버 값으로 지금 거의 음식 하나는 시켰을 것 같은데. 맞아. <웃음> 일단 가보고 만약 거기도 실패면은. 나는 호텔 근처에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술사고 집에 갈 거고 <웃음> 호텔 마시죠 <마자>. 그러니까 <웃음> 이 정도면 나가지마 <웃음> <웃음> 아또 짜증난다 아기 번화가를 진입했는데 벗은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처음부터 여기로 왔었어야 했던 건 아닌가 그래 좀즘 다들 조금 술 한잔씩 걸치시는 분들의 느낌이 딱 있단 말이야 전봇대 색깔부터야. 그러니까 야식구리한 색깔이 아, 그냥 유흥가의 느낌이 확와 응. 지금. 여기도 느낌. 근데 여기 그냥 식당인 거 그냥? 아니야, 여기 응. 여기는 응. 다른 데고. 응. 응. 아니, 도착을 했는데. 짐고를 <웃음> 다운에어 <하고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그것도 <저도> 드래그폰이랑 딩고라고 <웃음> <하고> 써 가지고 저희도 <웃음> 받아왔어요. <웃음> 여러분 저희 진짜 대마초 냄새 완전 오지고 거의 약간 마약 카르텔들이 와서 파티할 것 같은 마피아들이 어 호텔, 호텔 로비까지 갔거든요 그 나이트클럽 가려고 갔다 살짝 저희 쫄보들이 또 아쫄보 플러스 아이들이라 가지고 못 들어가고 마약 냄새나 오지가 막고 왔네요 그래서 결국 어어 그래서 결국 저희는 뭐할 거냐고요? 호텔 가서 피자 시켜 먹을 거예요 너무 간단하다, 진짜. 야, 이거는 솔직히 종이오빠랑 엔조가 proud of us 할 만한 일이야, 이거. 옷은 이렇게 입고. 어, 이렇게 입고. 진짜, are you proud of us? 이거, 이거지. 아무튼, 저희는 가서 피 먹을게요. 안녕. a 이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항상 10시에 나온 거라고 하는데, 10시에 나와요. 사람은 여자한데 어떻게 할게? 여기 여기 있을까? 구글 사진을 보고 고른거기 때문에 어떤 사기를 당할지 몰라요 <웃음> 근데 가는 길이 너무 예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딱 좋아 바람도 살살 응바어요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겠다. 나빨빈안먹는데나먹을게거 이거 도같은다 이거 또 맛있다. 이거 또 맛있다. 이거 또 맛있다. 맛다 이거 또 걸어서 거또다거든요 한수쿱이팔 불이래요. 코네다 <목소리> 받은 잔마은구 불. 예체능 키야. 아 더워. 아니 저희 <목소리> 사진 찍고 있었는데 <웃음>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비오는 게안 보이긴 한데. 소나기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동네구나.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저희 늙어서 잠들었거든요. 유튜브안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제가 방금 말하고 있는데 정말 저한테 답장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집에 들어, 도착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침대에서 뻗은 다음에 잠만 잠들고 저는 틱톡 보다가. 지금 한몇 시간 됐죠한 2시간 지났나? 어, 한 2시간 지나고 그래도 마지막 밤을 즐겨야 하니까 또 바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제발, 어, 제발. 여기, 여기 너무 예쁜데, 여기 너무 예쁜데 너무 이 분위기와 이 모든 게다 사진과 같기를 기대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이디 놓고 왔어요 술을 못 시킨답니다 아니 내가 어딜 봐서 미성년자로 보이니 진짜 지금 아무튼 몰래 마실 겁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저희 도착했어요. 이제 짐 싸고 저희가 아침 6시 비행기라서 아침 6시 반인가? 아무튼 그때 비행기라서 한 4시간 정도밖에 못잘것 같습니다. 아무튼 짧지만 힐링 여행을 같이 와주신 모르니 짧지만 재밌었던 마이애미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